지금 제가 라면을 4개 다 끓였습니다 아. 이게 고기가 씹혀서 진짜 기분이 좋아요 자기야 나 일어났어 오늘도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네 숙주나물 사러 보고 있어 안녕 오늘은 해국수 두 개, 라면 두 개를 먹어볼 거예요. 이거 다그 리가 베트남에서 갖고 왔다 그 거지.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물을 끓여야 되니까 잠깐만요. 이거는 그 타이 토이라고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바오바오. 베트남의 안성탕경 같은 느낌. 그리고 이거는 포포포가 쌀국수란 맛인데, 또 프롬 베트남이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라면. 아, 좋아하는 고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4개. 아, 4개 품질. 음? 한국에서 진짜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. 벌또 음? 어, 좋은 냄비 데 음. 진짜. 좋다. 자 지금 제가 라면을 4개 다 끓였습니다 오 맛있다 음. 진짜 그 베트남 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먹기가 진짜 너무 편해 그러면 먹부터 먹지? 근안 먹어본 거부터 베트남 쌀국도 꼽고 요거부 먹어볼게요 제가 좀 물을 많이 부어서 음. 맛있다. 깔끔하다. 그 점에도 불구하고, 깔끔한 맛이네. 라면 두개 먹기 고전. 포 클리어. 그리고 아,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쌀국수 느낌 다 먹었어. 아, 오히려 3분의 1이 나구나 아무튼 맛있다. 이렉트 내가 좋아하는 쌀국수. 뭔지 모르겠어. 뱃난말 같이 더 있어서 맛도 먹는 아무튼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게 고기가 씹혀서 진짜 기분이 좋아요. 아, 두번째라면또 클리어. 진짜 맛있다. 이거 보다는이게좀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. 는 그냥 약간 싱거 이거. 이거. 는 고기도 들어가거 훨씬 비거 그리고 다음 라면은 하오하오 뭐 베트남의 그 약간 안성탕면 단면? 안성탕면이 한국 되게 유명한 라면이거든요. 좀너 다음 먹어. 컵라면 같은니다 컵라면. 그냥 한국의 인턴라면 원래 사실은 조금 더 빨리 먹을 수 있는데, 보기 안 좋을까 봐. 두 번째라면 더 클리어. 마지막 타이 라오 타이. 근데 내가 국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물 배찬다 물 배. 이 라오 타이는 라오 타 타이 맞나? 여기 보면은 폼손 맛이 난대. 손양꿍이난는데 이거. 손 양꿍 별로인데. 음 조금 나는 것 같아. 그 그, 그, 그, 특유의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이 그, 그, 그, 그, 게 향신료가 아니라 그, 그, 같은거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아 이거는 한국사람들도 잘 먹겠는데 이거는 호불호가 진짜 많이 자리겠다 어, 엄청 맛있다 개인적으로, 음, 확실히 쌀국수가 맛있네. 쌀국수가 맛있어. 이게 더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이건 고기가 실으니까 진짜 맛있어. 이거는 그냥 좀 약간 맑은, 맑은 쌀국수. 이거는 그냥 라면. 콩라면. 이거는, 오, 약간 향이 강한 라면. 이거 좀 짜서 고문까에다 못먹겠다 그래도 면은 다 군자 먹었어 개인적으로 이 라면이 보기가 씹혀서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1 2 3 4 아무튼 챌린썩석 아, 아 진짜 덥다 아, 이제 이제 커피를 마셔볼까 너무 짜 그럼, 바이바이!